자, 몇 차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죠? 2차방정식입니다. 어, 2차 몇 차? 2차방정식. 2차 고마워. 우리 친구들 늘리기로 했지? 네. 승원이만 답하네. 네. 음. 그혼안올 거지? 네? 친구들 안 늘릴 거지? 그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 자, 2차방정식이야. 2차방정식은 푸는 방법 첫번째 어떻게 풀거냐 일단은 이차방정식의 첫번째 상황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푼다의 개념으로 보면 첫번째 인수분해를 하는거지 네.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둘다 안되면 뭐? 근의공식에 때려 넣는거지 자 근의공식이 뭐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b 2A. 풀마 루트 B제곱 음, 마이너스 음, 4AC 음, 진민아의 제자들이라면 최소한 예를 읽는데이초도안 걸려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비1 B제곱 마이너스 4AC 끝내야 돼 이게 판다의 개념이야 그 다음은 성질들이 있는 거니까 그건 성질들로 문제를 만나보면 되고 그럼 첫 번째 이차방정식을 풀래 딱 봤어 정리가 돼 있어 안돼 있어 이 상태로 눈으로 크게 뜨고 봐서 풀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마이너스 4는 너머와 마이너스 12 플러스 x는 0이되겠죠 이거 사라질 거고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가 3, 1, 4, 1 마이너스 여기 붙습니다. 그럼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4라는 값을 봤습니다. 자얘 그는 이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얘를 풀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형태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같아? 아니요. 아니지. 아니 그러면 얘는 뭐 했다는 거야? 근의 공식의 첫 때는 없다는 거야.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는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8이니까 2루트 2i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i 그럼 a가 얼마고, 마이너스 b는 얼마인, 2. 네. E. 됐니? 네. 선생님 여기 루트 있는 건 어떻게 풀어요? 일단 3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6x, 마이너스 네. 1은 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 난 모르겠어. 안될것 같아. 그럼 근해 공식에 넣어봐야지. 2a 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되잖아요. 얘는. 자 다음 계수가 무리수인 경우도 있네요. 한번 봅시다. 얘 인수분해 한번 딱 봤는데 정리는 다 돼있거든. 근데 앞에가 무리수라서 불편해. 그럼 얘를 유리화해. 무슨 화? 그럼 뭐... 얘 유리화하려면 뭐 곱해? 루트 x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지. 네. 그럼 유리화 결과는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즉 루트 3 여기다가도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해야지. 곱하면 3 루트 3 마이너스 3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루트 3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됐나요? 네. 그럼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에 루트 3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은 0이거든 얘는 루트 3 플러스 3이랑 1이 곱해진 건데 마이너스가 어디로 와야 얘가 나올까? 맞지? 네. 그럼 풀면 x는 얘랑 계산되니까 그러므로 얘 x는 루트 3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자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겁니다. 498번을 옆에 쓸게요. 불러주세요. 498번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x 제곱 자, 절대값 기호 밖에 문자가 있으면 선액그라고 했어요. 이 선의 이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잘했어! 누구? 누구? 3 그럼 x가 3보다 작을 때 넣어보면 음수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 되겠어? 그럼 x는 이거 풀면 3 또는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범위에 의해 누굽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 x가 3보다 클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럼 양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3입니다. 범위에 의해 누굽니까? 3입니다. 그래서 이 정석의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2 또는 3이요. 모든 근의 합은 풀리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근에 대한 얘기야. 뭐에 대한 이야기? 그냥 단순히 근, 다른 말로 뭐? 해. 근과 해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입하면 맞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 근이야. 뭐하라는 얘기야? 집어넣어서 k를 완성하라는 얘기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0의한 근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근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놔서. 이거 집어넣는 놈이 미친 또라이 아니야. 이거 왜 집어넣어 이거는 집어넣, 집어넣어서 넣어 얻어질 게 없잖아 얘는 근데 얘는 집어넣으면 얻어낼 게 있지 그집어넣으란는 얘기야 넣으면 1 더하기 k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0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 그래서 k는 얼마? 2 k가 2니까 원래 식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그이 녀석의 x는 1이라는 한근이랑 마이너스 3이라는 한근이 튀어나오겠지 네. 다른 한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3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편해요 오케이? 네.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기억하시죠 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하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c 맞아요? 그리고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 켤레근 기억합니까? 무리수의 켤레근. 개수가 모두 네. 실수면, 허수의 켤레근. 그것까지 이용을 해봅시다. 잘 보세요. 얘 한근이 네. 1이야. K 집어넣었지. 네. 넣었더니 2식 나왔지. 2식은 네.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이야 근데 한근이 1이라네. 1 곱하기 얼마야 돼? 네. 응, 나란한 건 마이너스 3. 얘 봐. 나안 넣을 거야. 넣어서 풀어도 되거든? 네. 자, 근데 두근의 곱이 얼마야? 4. 4는? 한근 마이너스 루트 에다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루트 2 얘가 담당근이야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두 합이 뭐야? 마이너스 a.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루트 2 그럼 우리 A는 3루트 2 어.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근 집어넣어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4는 0 루트 a 가 얼마? 6 2A는 6루트 2 그럼 우리 A는 3호 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됐나? 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장제 문제는 우리가 식을 세우면 돼요. 오케이, 식을 세우면 돼요.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줄이고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가로세로의 원래 길이가 어땠을까요? 그럼 처음 정사각형 넓이니까 여기 x, 여기 x로 두면 처음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늘려. x 플러스 2가 됐고 세로는 x 마이너스 3이 됐어.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 30.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2가요. x는 7 또는 마이너스 6. 근데 변의 길이가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7이야. 답이 7이 아니라 처음 정상각형의 넓이잖아요. 7, 7.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하세요. 자두 실근식, 자 판별식이라는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무슨식? 판별식 음. 판별식은 어디에 있었던거냐면 근의 공식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그 녀석입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4ac. 4ac 그러면 탄생이 이해가 되면 판별식을 왜 그렇게 쓰는지가 이해가 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건 루트 안에 0보다 큰거니까 실근이지 뿔마가 살아있으니까 서로 다른 음. 몇개의 두 실근.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 티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 티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티가 0이 아니면 되는 거고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티가 0이 하면 이상이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식은 그 야. 야. 어, 서로 다른 두실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B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4K제곱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0이 크다 요 사라지죠 그럼 4K 커11 K는 커 4분의 11보다 가장 작은 정수는 3이요 두 번째, 얘는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 얘다 얘가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럼 판별식 d는 b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a는 얼마? 1 a가 1이 아직 안 끝났어 a는 1이지만 m을 구하라고 했어 중근 집어넣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중근은 누굴 가져? 마이너스 1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승원님? 네. 네. 유형 9 허근을 가지래요. 무슨 근? 허근. 어, 어, 판별시티가 0보다 작구나. B제곱 3-2K의 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 0보다 작으면 되네요. 4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4K제곱이 0보다 작으면 되니 사라지고요. 그럼 12K가 크면 돼요. 9보다 K는 4분의 3 보다 크면 됩니다. 가장 작은 정수는 1이죠. 오케이 네. 하나만 더 가볼게요. 얘 근을 판별하래요.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봐야 되겠지? 네. 네. 판별식이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만들라는 얘기야. 판단하라는 얘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지. 네. 네.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봐봐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잖아 맞니? 네. 맞니? 네 A가 1보다 크면 얘 2항 돼서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큰거 맞니? 아, 네. 세번 물었다? 네. 거기에 음수를 곱했어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어. 바뀌지 판별식 D가 얘인데 얘가 0보다 작은 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음. 여기까지 정리 자, 하나가 두개 그리고 어, 판별식과 관련된 거두 개만 더 할게 그러면 근막에서의 관계가 관련된 거야 자 얘가 봐봐 얘가 왜 판별식과 관련됐어요?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지 그럼 얘에서 알수 있는 건 얘의 판별식 기가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것만 먼저 세워보자고 그럼 b 제곱 4c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플러스 4 B제곱이 0보다 작다야. 그럼 4로 나누면서 마이너스만 넘겨보면 여기서 얻어진 식이 뭐냐면 C제곱은 자가 아, 소리.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가 뭐보다? A제곱보다. 맞아? 근데 제곱해서 같으면 직각이겠지. 네. 누가? A가 직각이겠지. 근데 직각보다 큰 거잖아. 그럼 A가 뭐인? A가 둔각인 거야. 둔각삼각형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네. 용어 하나 꼬투리 잡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봐봐.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는 0이다는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이 식이 X에 대한 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려면 X에 대한 중근을 가져야 되고 판별식 D가 0이면 되지. 네. B 제곱. 등 없어도 마이너스 4의 a c 는 0이다. 그럼 마이너스 4K 이렇게 될거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 1과 3 나오지만 깨알같이 모든 K의 합은 4 등급에서의 관계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가 판별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차방정식을 푼다와 분석의 첫번째 뭘 써? 판별식 근을 어떤 형태로 갖느냐 그 다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오케이? 네. 그런 그 다음에 네. 현략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고 있잖아 근데 단순히 얘를 묻고 얘를 묻지 않아 그럼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제곱의 합 또는 이런거 특이한 형태들을 묻는다고 자, 얘가 마이너스 a 분의 b 였고 얘가 a 분의 c 는 알지 네. 그럼 두 분의 차도 좀 외워 놓을래 두 분의 차는 절대값 a 분의 루트 판별식이야 외우긴좀 복잡하지만 기억해 놔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얘는, 알지? 얘는 뭘 찾으면 되는 거야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거지 그러니까 합곡을 알면 풀리지 얘는 전개하면 이거야 다 풀리겠지 이거는 외웠지 그럼 얘는 뭐겠어?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야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알고 알고 이거 뭐야? 두 분의 차지 맞니? 그럼 얘는 뭘까야? 내가 아는 게 뭐야? 얘가 뭐야? 이거고 얘는 뭐야? 얘지 근데 루트쓴건 배운 적 없지. 네.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 봐봐. 이거지, 네. 얘가 얼마야? 6 더하기 2니까 8이지. 음.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제곱 끝에 8 나오는 수. 원말인지 음. <웃음> 알겠어? 네. 자, 밑에 이거는 근과계수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일단은, 근거의 계수와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거든 네. 그럼 일단 넣어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지 그럼 알파 제곱이 뭐냐면 알파 더하기 3이거든 넣어봐 그러면 알파 더하기 3 빼기 2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뒤에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이을 묶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알고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 누구한테? 나한테. 그럼 얘도 봐봐. 다르지 지금. 근과 개수의 관계 써먹고 싶은데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가 0이니까 알파 제곱이 뭔데? 3알파 마이너스 5 넣어봐. 그럼 3알파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5 이거지. 네. 3으로 묶여서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5 알잖아 오케이? 네. 요 페이지 정리